레나라라라라라이레로로로레레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한본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바로 바로 아마존 고대어를 통발에넣고 잡히는 해산물을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아주 오랜만에 통발 컨텐츠를 해볼 건데 통발 안에 미끼를 보통 고등어 꽁치 요러거 넣잖아요. 그런 거 넣는 게 아니라 오늘의 미끼는 바로 아마존 고대어를 한번 잘라가지고 넣어서 잡히는 해산물을 추위를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발을 하려면요. 동해안에사면은 별게 안 들어와요. 들어와 봤자 망상어 아니면 은돌게 요런 느낌 들어오기 때문에 좀더 많은 어자원의흑법에 의해서 검은도로또 다시 한번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그러려면 검은도로 가야 되는데 혼자 검은도 가기 싫으면개머로롬나무로 같이 멀어요 렛츠 고검은도에서 통발로 꽝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검은도로 가는 거예요 사실 동해바다에서 해도 꽝은 안 쳐요 어리기만. 자 여러분 검은도에서 통발을 해볼 겁니다 사실 제가 동해에서 통발을 안 하거든요 왜냐면 동해에서 통발을 하면요 많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검은도에서는 제가 이때까지 엄청난 이제 그 수익 뭐라, 뭐라 그래야 돼요 많이 잡았다 <웃음> 자, 많이 잡아가지고요 오늘도 이렇게 해보거든요 오늘 비기도 조금 특이합니다 자, 자 요게 뭐냐면요 일반 생선 아니라 고대어입니다. 제가 저번에 수빙수님이랑 한번 먹었던 적이 있는데, 자, 이 고대어가 뭐냐면요, 폴리테루스라네 해요. 자, 얘는 이제 크기가 60cm 이상 자라는 건데, 이 정도면은 거의 준성체 사이즈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얘가 비늘이 저번에 먹을 때 보니까 엄청나게 딱딱해가지고 진짜 좋은 사시미로 해도 얘 배를 가리려면뻑뻑뻑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아주 단단한 녀석인데 점액이 많고 냄새가 많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통발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얘도 똑같은 종류인데 얘는 조금 더 작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폴리테루스 고대어를 지금 바로 통발로 넣으러 가. 근데 보통 저희가 통발을 넣을 때자 항상 저 항구에서 넣었었는데 오늘은 콜리님의 바다 한가운데 있는 가두리 양식장 옆에 수심 20m에서 사각통발 안에 넣어서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많이 잡히겠죠? 보거님 나만 믿어 어 <웃음> 이렇게 믿음이 안가냐 나만 믿으라고 콜리만 믿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한번 던지러 가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가두리 거기는 바다 한가운데이기 때문에 콜리님 배를 타고 가겠습니다 자 이거 그냥 통발 안 하고 저 자리돔 쳐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자리돔이 엄청 많거든요 저거 제주도에서 물래로 유명한 건데 여긴 잡아요 잡어 잡아. 구명초끼나 입읍시다 이제 입어야죠. 존나 달리고 있습니다 자 요런데 노래를 안 불러줄 수 없잖아요 말들피하고자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요런게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이제 바다 한가운데 있는게 가두리 양식장이라고 하거든요 홀리는게또 따로 있어요 자 바로 여기에요 저번에 여기서 낚시를 해가지고 물회로 해서 한번 먹었었잖아요 자어 왔다 갔다 갈매기 점령했네 꺼러 리바네키들 걸야왜 이렇게 많아 아이고 이렇게 똥다쳐놨네 이거 리바네키들 그냥 잘했어 파이 잘 살아 가끔 먹이주러 올게 <웃음> 괜찮아 여기 먹을 거 많아 <웃음> 자 여러분 이제 통발 여기에다 던져볼 건데 요런 사각형 안에다가 이제 던질 겁니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명이잖아요 1인 1통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 사과 통발 하나랑 스프링 통발 두 개를 해가지고 넣을 거예요 그렇게 초록색으로 망쳐놓은 데 있죠 저 안에 이제 물고기들이 많아서 저기에 밥을 이제 주로 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밖에 있는 고기들도 그 냄새를 맡고 많이 이쪽으로 몰린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쪽에서는 아마 좀 기대를 해봐도 되겠죠? 여기 바글바글해요 여기서 돌돔 5자를 콜린내 아버님이 잡았어요 통발로? 아니요 낚시로? 낚시로, 낚시로. 어. 그럼 여기에 어자원이 많다는 거예요 아왜 이렇게 믿음이 안가요 그럼 영상 있어요 <웃음> <웃음> 알았어 알았어 요 너가 의심할 줄 알고 <웃음> 영상으로 남겨놨어 아니 보건님한테 내가 뭘 보거님이 아, 여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요런 적이 없어요 늘 <웃음> 가니 <웃음> 좋아 좋아 좋아 <웃음> 자, 여러분 여기 정확한 수심 보여드릴게요 자 16.4m고요 11.2도 21.2도 21, 21. <웃음> 아니, 아니, 이번에는 <웃음> 89년 생 씨. 폴리야 근데 여기 뭐나와 보통 뭐가 나올 것 같아? 아니 아니 보거형한테물어보죠맞아요 작은 발이 나온다고 한다고 작은 발이 나온다고 이거 빼고 다나온다라아 다근발이 빼고 <메고. 웃음> 자 여러분 이제 고대어 한번 토막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님 고대어 진짜 안 잘리거든요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기가 막히죠 이게 볼립테리스입니다 탈질 한번 해보세요 <웃음> 소리가 쇠소리가 나 이거 고기 맞아? 근데 아, 얘가 어. 이제 총� 고기예요. 진, 진짜, 어어, 튕... 진짜 총알도 튕겨내는 고기라고 해요 바, 봤어요? 바, 봤, 봤어요 <웃음> 진짜 세게한번 잘려요 한번 잘라보세요 잘라볼게요 잘라보세요. 이거 쯤이야 그냥 라삭이지 라삭 <웃음> 안 잘리는데? 이거 고기 아니야? 기스만 났어? 이거 아구야 우와 와. 이거 진짜 안 잘리죠 여러분 보세요 이거 뭐 글라인더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야? <웃음> 그렇게 꽂아야겠다 엑스칼리버 아. 플라이아그래오 뚫렸어, 뚫렸어 기스를 내주나? 야 와, 이런 거 다시는 쓰지 맙시다 우리 우와 야 알이 있어 그거대로 비싼 거 아니야? 부어 시키로 가자 이거 세개한 마리에 8,000원 아 <웃음> 통발로 고기장기 더낫다 <덜하다. 웃음> 그래 자 이게 내네 토막을 내가지고 사각통발에 두 토막을 넣고 스프링통발에 하나하나 하나 넣을게요 아, 예? 와 아, 씨. 어. <웃음> 진짜야 이거 진짜인데좀 꽂아 꽂아 아 이거 진짜 <웃음> 아우 아, 아, 아, 아, 아, 옆에서 토아니가눈토 에, 아, 아. 딱 자르니까 깨속망사아 어씨 아. 에에! 아우 씨아 옆에서 토하니까 토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큰 덩어리 두 개를 저사과통발에 넣을게요 이거 두개 애들이 알을 좋아하니까 어우 아 진짜 이거 너무 전리안 간다 <웃음> 뉴트리아 같은 거야 이거 뉴트리아에 뭐 들어왔어요? 문어 조그만한 거 근데 약간 문어 상태가 안좋더라아아 <웃음> 나도 먹었는데 리바 들어가 와 이거 줄 계속 <웃음> 내려갈 겁니다 다 가라앉았으면 저렇게 묶어두고 스프링통발에 또 하나하나 넣을 거예요 대가리 어우 대가리 <웃음> 여러분 고대어 키우지 마세요 저. 어? 고3호에서 몰려올 것 같은데? <웃음> 괜찮아요? 어? 왜? 빨리 사과 영상 한번 하세요 아니 고급스러운 어종을 키우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정이 많이 가지? <웃음> 지금 짱구 굴리 소리가 다 들렸어 반대쪽으로! 플라이어 가래! 하나만 더 조금만 힘내세요 굴려야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보고 형이 산대 아싸 보고 네. 형이 산다면 열심히 해야지 그래 고대어 살게 어? 고3호에서 몰려올 것 같은데? 어, 죄송합니다자 <웃음> 마지막 던져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던져놓고 자딱 24시간 내일 다시 한번 와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 라탕 라탕 싫어 25시간 뒤에 리발. 자 여러분 다음날 오후에 지금 거들어왔습니다 대충 한 30시간 정도 지냈었거든요 지금 한번 바로 확인해 볼게요 고고고고 거듭시다 거듭시다 힘들죠, 힘들죠. 오 조심조심 조심. 야 여긴 좀기대 된다 여기는 수심 20미터라가지고 자 여러분 이 피딩타임이 딱 지난 시간이라 지금 활성도가 높아서 더올 수도 있어요 지금 스프링이죠 이거? 네 그리고 여기가 밥을 맨날 주기 때문에 없을 수가 없거든요? 없으면 내일 아침까지 할 거예요 저희 내일 아침하고 이제 나가거든요 없이면안 뭐 나가? 어, 없으면 안 나가? 내일 날씨 안 좋대요 배안 좋을 수도 있어 그럼 안 나가? 모래가 진짜요? 나 은혜한테 전화할게 어... 개처겠지만 와 진짜 길다 끝이 안나어 나왔다 나다자 과연 뭐야 예? 에? 예? 아무것 없다고? 다다다 다, 다, 다, 다시 던져주세요 자 얘는 하루 더 둘게요 가 버려. 여러분 이제 상아통말 제가 걷어볼게요. 아 이거 20m 올려야 된다고. 이렇게. 어. 지금 라근개 터질 것 같은데. <웃음> 여기서 발전하는 거야 라근야 이거 도와줄 사람 없어. 어 보인다. 벌써 벌써 보인다고? 어다 왔다 왔어, 왔어. 뭐야 뭐야 뭐 들어 있어. 어때요? 야, 야, 야 물, 야 물고기. 어 뭐야 뭐 크다 크다. 야큰돈 뭐야? 큰 돈? 우럭 우럭이야? 참돔. 참돔 같은데. 야. 뭐야 뭐야 뭐야? 능성어. 능성어. 능성어. 야. 야 말도 안 돼. 우와 대형 우와 여러분 능성어입니다. 저거 능성어 맞아요. 이거 저번에 우리 물에 먹었었거든요. 여기서 진짜 맛있더라고요. 고생하면서 상아통말 걷어 보람이 있습니다. 근데 근지 채장 아니야? 아니야. 한번 봐봐요. 한번 보자 보자. <목소리가> 야 진짜 어떻게 능성어가 잡혀? <목소리가> 야 얘만 딱꺼낼게 어차피 하루 더두고기 때문에. 근지 채장 아닌데? 아 넘어 넘어 넘어. 아 내가 이거 올릴 거야. 우와 이거 진짜 빵 좋다 근데. 찐 자연산 능성어. 이건 양식에서 탈출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탈출이에요. 아 뭐야 자연 산이름에 근데 자연산으로 커서 들어왔잖아. 아 근데 이거 탈출 맞아요? 탈출 맞잖아.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민원니도 약간 비에 있고. 아 그러네. 얘 빨리. 어 일단 킵킵킵 넣고 오세요. 그리고 보건이 이거 빠뜨려오세요 이제. 자 여러분 또 뭐가 들어올지 모르거든요 내일 아침까지 한번 해볼게요 으아! 오. <웃음> <웃음> <웃음> 자 다음 마지막 거 이것도 사과 아니야? 스프링이아 이거 스프링이야 다행이다 <웃음> 어기 야기 요라차 야야 흔들려 흔들려 <웃음> 어기 야기 <아기> 요라차 <웃음> 어기 야기 <아기> 요라차 <웃음> <웃음> <웃음> 보고 방생 콘텐츠 왔다 왔다 왔다 과연 아 어, 다시 넣어 자 여러분 꽝입니다 꽝단져버려자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내일 아침에 마지막 최종 점검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아쉬워가지고 여러분 재밌는 거 없어요? 여기 그때 양식장 낚시 한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손맛 보고 싶어? 손맛 좀 보자 그럼 홀리를 선택하면 돼 양식장 낚시 손맛 좀 보자 아또 <웃음> 모든 낚시는 입어료가 있잖아 아 그렇지 이리 와 알아 알아 여기 여기 줄거 어. 어. 어. 네. 있어 뭔데? 한발 해봐 뭐야? 이거 안에 못 잡으면 끝이야 에이 아, 내가 요거 못 할까봐 오케이 요거 깨져있는 걸로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음. 잘해러분요 조그만한 틈으로 넣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벌써 지금 난리쳐 줄까 말까 오, 줄까 말까 줄까 이렇게요 이렇게요 이거 그렇지 이야! <웃음> 어 이거 뭐야 참돔 아니야? 참돔 어 너무 쉽다 너무 쉬워 야야야야 야, 야, 야, 좀 기다려봐 야손 잘려 이래와 여러분 사이즈 보세요 기가 막히죠 다시 양치장에 넣어놓도록 할게요 에, 들어가라 보강 한번 해봐 나는 또 바로 잡지 목표는 참돔 참돔 물었어? 그렇지 뭔데 참돔 아, 좀 진정시켜 나는 갈게 이제 야이거려주고가 여기 여기 여기 200원 얘네. <웃음> 이제 낚시 안할 건데 새우 여기 먹이로 줘도 돼요? 얘네 가자 저거 없어진 거 보여드릴게요 오요요. 여러분 그럼 지금 가가지고 능성어 회 간단하게 쳐 먹어보시죠. 그 아니 그. 쳐 먹어야 돼 회를 그래, 쳐쳐 먹자고. 쳐서 먹자고. 난 우리... 쳐먹자 그런자고 지금 쫓아서 사 뻔했네. 아 당신이 보러 쳐 먹는 게 아니라. <웃음> <웃음> 딱 보니까 능성어가 하나. 양식 능성어 같아요. 색깔이 좀 연하네. 개빠르게 1.5배로 해세요 <웃음> 보여? 그 뭘자 이렇게 비닐 다 쳐주고 야 근데 이 능성어가 총발에 이렇게 들어오다니 진짜 처음에 이런 거잘안 믿었잖아요 아 진짜 안 믿었어요 왜냐면 보건의 허풍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무것도 뭐, 안 믿어요 내가 허풍 언제 했어 낚시 잘한다면서 아 그건 허풍 <웃음> 자 이제 배 따줄게요 사무라이 <웃음> 자 여러분 지금 아가미에서 쥐치가 나왔습니다 쥐치 내가. 이렇게 금지체장 쳐먹었네 이제 회를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콜리님이 배떡이 다 떠주고 자요 능성어를 제가 받아먹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대가리 바로 라사 사무라이 등을 타야지 등을 먹이하기어라차 어기 라삭사무라이. 오 방안. 나쁘지 않은데? 이거 반쪽은 지금 나쁘지 않아요. 바 보고 형이 뜰 거예요. 나라 대결을 하자. 콜리가 판단을 하는 거지. 누가 더잘 어, 떴나?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서 손잡이 있게 쌍 만들어주고 아래로 쓸면서 주문 지금... 어기하기어라. 자 어기하기어라삭사무라이. 어기, 어기, 어기, 어, 봐봐봐. 오호. 자 어때 콜리 어때? 나쁘지 않지. 아, 에이 보고 들어와. 오케이 컴온 아 이거 돌아르방 같아. 뭔가 <웃음> 돌아르방 같아. 이거 수축 한번 해줘 이거 알아? 이거? <웃음> 오 보고 형 괜찮은데? 봐봐 보자. 아, 야. 야, 야, 야, 야. 아니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야, 매운 장 먹을 거야 <웃음> 자, 여러분 저의 완승입니다 보이시죠? 야 이거는 공유가 얻어 딱지치지도 못하겠다 이거는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해 능성어 회 완성됐습니다 자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보고 형 어딨어? 어. 보고 형 빨리 와야 <웃음> 현타 <연타. 웃음> 여러분 이거 먹어볼 건데 저는 두껍게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웃음> 두께봐요 자 여러분 이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콕 찍어가지고 처초는 <웃음> 어, 와 성버. 저번에 먹었는데 능성어는 미쳤어 요 그래. 확실히 비싼 색감이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쪼개쪼개 나고 이름기가 장난 지금 지금 나온 고인 거 뭐예요? 전 먹고 얘기해 지금 뭐라고 했는데 그건 얘기 안 할게 내가 가스라이팅 하려고 그러지 잘할게 <웃음> 먹고 내일 아침에 검문도로 나가기 전에 고대어 통발 마지막으로 한번더 걷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 라닥나닥자 여러분 드디어 고대어 통발 자, 도착했습니다 자 과연 에에에에에에에 저번에 내가 하잖아 사과통 오케이 폴리 <웃음> 이게 대왕이야? 이게 대왕 여러분 진짜 무겁거든요 이게? 지금 수심 20m에서 올리기 때문에 어제 나의 고통을 좀 느껴봐봐. 어 왜, 왜, 왜? 뭔가 보여? 어, 뭐 있다. 어, 뭐야? 아, 고대어야? 어, 박스피시, 어어어어어어 박스피시. 어, 빠진다. 조심해요. 오오오 예, 이거. 이거 뭐야? 저거 뭐야? 아홉 아아아 동갈. 아, 저거 아홉 동갈이에요? 우와. 우와. 정정의 오 정정의 뭐야, 어, 주치도 있네. 한번 부어보자. 잠깐만, 일분일분만쉴게 <웃음> 거기서 네. 손 넣고 꺼내야 돼. 박스 미치 먼저. 같은 보거리끼리 누가 더 독이 센지 보여주세요. 한번 먹어봐. 하하하하하. <웃음> 이야, 얘 딱, 딱, 와, 얘 진짜 딱딱해요, 여러분. 그리고 얘 약간 파란빛도네, 얘는. 어, 너무 귀여워. 얘방아 어, 방세방세또 아, 예, 방세. 먹어. 아야, 아야, 아야. 여러분, 보거는 절대로 함부로 드시면 안 돼. 유튜브 보고 뭐독 제거법 이런 거다 따라하지 마 절대 무조건 자극증 있어야 됩니다. 버려, 버려. 어, 잘, 리발 이렇게 너무 빨리 가지 마. 정 떨어지니까. 쥐치도 일단 놔줘야겠다. 어, 귀여워, 귀여워. 어, 너무 이쁘다, 그리고 주치 금지 체장 있어요. 금지장 있죠. 해수부 사이트 들어가면 나와요. 방생할게요. 모르네. 다. <웃음> 여것도 아, 근데 금지 시장이죠. 이거 한편 오나나줘나줘나줘나저멀리꺼 잠깐 아웃동가 이거는 이 정도면 네. 큰 거예요? 겁나 큰 거죠. 아웃동가를 처음 봐요. 먹어본 적도 없고 보통 뭐라 먹어요? 안 <목소리> 먹어봤어요. 야, 야, 야, 예 예민, 예민해. 턱 긁어줘 강아지처럼. 그렇지. 어, 아, 참, 참. 올려 올려. 아, 저, 우와 디스커스팅 진짜 예쁘다 이거. 아웃동가 이거 먹을 수 있죠? 네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럼 먹자. 죠 여러분 일단 이거 챙길게요. 자 다음 선수. 자 여러분 이제 나머지 두 개는 스프링통발이거든요. 뭐야? 뭐야? 뭐야? 혹도혹도 오! 잘... 혹도혹도 오, 나 고대한 야, 줄 알았어 잘, 잘, 잘. 자 여러분 저번에 제가 먹었었던 혹돔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새끼죠? 이건 새끼 중에서 완전 새끼지 저번에 제가 먹었던 게한 6, 70세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생김새가 완전 다릅니다 새끼때는 혹이 없어요 크면은 혹이 많은데 그혹 눌러보니까 말랑말랑해 어 말랑말랑하고 그혹 진짜 맛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혹돔을 살려주도록 할게요 자기가 혹돔아 어유 자 여러분 마지막 정말 제가 한번 걷어보겠습니다 어때요? 아 가벼워요 뭐 설마 꽝이겠어 헌터팡이 올리는데. 네, 가시죠. <웃음> 자, 여러분, 지금 제가 했던 통발은 지금 꽝이 나가지고요 자, 오늘 잡은 아홉 동갈이지만 한번 가져가서 바로 축배로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더빵님, 꽝통발 소감은? 이게 꽝통발이 웃긴 게 뭐냐면요. 왜 건지는 사람이 꽝일 때 욕을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미끼를 제공한 사람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제공했어요? 너 라기가. 야, 렁부를잘 들어라. 아, 은혜 아니지? 아, 어, 아니, 은혜. 나은정이야 렁부르 <웃음> 잘 들어라. 렁부르 형이잖아. 롱부영 롱... 부영, 롱 로형은 저어서저어서 아이큐 나대지 마자 여러분들께서 고대어 통마리 들어 처음 먹어보는 생선 아홉 동가리를 들고 왔습니다 어때 예쁘다 여러분 이 아홉 동가리는요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해요 비린 맛이 조금 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시면은 외형적인 면에서는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개, 개, 뭐개누개야 누구야? 아, 누구야 누구야 아,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 누구야 누 이로와 이야 어, 어, 어. 아 뭐야 뭐야 뭐야 야 같이 잡았으면 같이 먹어야지 아, 연락하고 와야지 <웃음> 혼자 다해쳐먹을라 했는데 아 예예 아상만 우리집 대부 아집 좋네 집 좋지? 나가 이제 친구들 한테 보여줘 우리집 오면 인사해야 돼 안녕 픽픽이 픽픽이 야야 김상만 좀 껴들지 마야야 야, 뒤질래 김상만? 껴들지 말라고 했지 분바야 분바야 아 얘가 분바야 상마이가 제일 좋아 이거 봐봐 상만 분바야 <웃음> 그냥 분말 만져야 되거든. 아니, 잠깐만. 응. 파충류를 무서워하거든. 은혜야 이거 파충류. <웃음> 없어. 내가 진짜 못 만져. <웃음> 둘 잡혀 주황이. <중앙에? 웃음> 화내지 마. 너 이거 <웃음> 다 나가. 괜찮아. 보영 마트. 자 오늘 이렇게 잡아오면 <웃음> 자. 오늘 보고 형이야. 보고 오빠라고 해야지. 나도 형이야. <웃음> 자 여러분 오늘 보건님을 한번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홉 돈가리 이거 안 먹어봤죠. 근데 이거 오늘 뭐에 먹을 건데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안 한다고 해요. 개 심하네 맞다 봐야 점했지? 그니까 <웃음> <웃음> 비린내 나지? 헛터한 냄새 나 나한테 그런 냄새 나? <웃음> <웃음> <으아> <웃음>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는 걸 맛있게 먹으려면 뭐를 먹어야 돼요? 애매하면 튀기라 그랬어? 튀김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할 건데 일반적으로 튀기지 않고 제가 t v 에모 셰프가 생선을 아주 특이하게 튀겨버려가지고 먹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한번 손질해서 튀겨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둘셋 뭐라? 뭐하는거지? 아, 아니 원래 둘이서 한대 지금 <웃음> 형 와가지고 아 약간 부끄러워 하시는거야? 부끄서 그러고자 자 괜찮아 이 은혜 괜찮아 괜찮아 자 시간 이겨면 돼 알았지? 둘셋 목욕 갈아가다? <웃음> 근데 여기서 비을 쳐도 돼요? 뭐 허락해주는 여자 없는데 안했어야 돼요 무 범위 내에서 여기서 튀면은 바로 따득이두대 하나 둘셋오빠야 그렇지 <웃음> 실물로 본 소감이 어때? 나이브로 들으니까 색다르네 <웃음> 자둘셋 좋은데 조조조조잖아 어. 긴장했지 너나좀낫다리고둘셋아 어, <웃음> <웃음> 뭐야 이건 못하네 자신감이 없는 거야 형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면 고 아. 처음 직관하는 운동이라고 둘셋 조조조조조조조 자기가 다 씻어주고 비늘을 칠 건데 비늘은 보고형이칠거예 아니아니아니 <웃음> 아니아니야 아니, 아니. 맞다 여기 나오면 이거 이거 두대 맞는다는데 나 보고 시키면 어떡하냐 자얘 아까 비늘을 맞아 보니까 굉장히 억세더라고요오개억센데 안 되고 안되는 안 거야? 아, 어 뭐야 어, 비늘 썼어 몇대요 대략 대라고? 대몇 대인데? 아 손으로 말해주는 거야? 하나 둘셋다섯한대더 있다 이놈아 <웃음> 비늘 <비누> 찾았다 <웃음> 비늘 왜 이렇게 커? 이거는 안 때린 거 같은데? <웃음> 저는 지금 보고 형한테 짬츠를 했거든요 은혜가 보고 형 형이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황이 괴롭히지 말고 그랬지 어. <웃음> 와, 지금 이게 벗겨지지 않거든요. 그래도 반 이상 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반대편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어, 어. 우리 집 왔잖아. 원래 짬처리 해야 되거든. 나 게스트 아니었어? 아니야, 아니야. 나식모였어 어, <웃음> 아니, 감자 칼로 하면 안 되나? 감자 칼로? 사람들이 안 하는 이유가 있잖아. 어? 해볼까? 너 해보고 싶어? 아. <웃음> 자, 여러분, 은혜가 한번 해볼게요. 어, 씨, 오, 잠깐만, 잠깐만. 은혜 씨, 여기요. 은혜야, 너 이거 쳤다. 너도 이제너 <웃음> 너도, 너도 맞는 거잖아. 이제 맞지? 으으으. <웃음> 오! 뭐야? 아, 역시, 은혜가 이런 거참 잘해. 아, 깎는 거구나, 이거 진짜. 진짜 이런 게쉐프가 하는 거거든. 여 어, 이거 어때? 재밌어, 깎는 거? 어. <웃음> 그거는 좀 힘들어, 은혜야. 어? 이거 외치면서 하면 더잘 돼, 은혜야. 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쩌쩌쩌 은혜야 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쩌해쩌쩌쩌쩌쩌쩌야쩌쩌쩌쩌쩌쩌왜안뗀거쩌 <돌아간> <웃음> <나 점점 무서워져. 웃음> 미..미안 형 잠깐 나가봐 너 지금 맞는 어. 타이밍이야? 아 잠깐만 아 화장실 가 있는 척할게 어. 이..이제 준비됐어 아 볼에서 생선 됐잖라 <웃음> 아씨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비늘 싹다 벗겼습니다. 와. <목소리> 여러분여 <여기> 보세요. <목소리> 지금 비늘 다붙어 있습니다. 눈에 씨 20개예요. 뒤질래요 여러분 <웃음>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이제 이어서 머리를 일단 먼저 따줄게요. 라사 사무라이. 으아. 야 냄새 장난 아닌데? 자 여러분 이제 내장 네싹 한번 씻어주고 올게요. 워터야. 도도도도도 말하고 해. 내가 하려그랬어 워터야. 알았어 다시. 도. 하나 둘 셋. 워터야. 워터, 야! 지금 <웃음> 안에 이런 막들이 다 있거든요. 이런 막들을 싹다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아, 참. 그리고 여러분, 손질을 하기 전에. 자, 요 지느러미 있죠? 자, 요 지느러미 찔리면은 진짜 굉장히 예쁘거든요? 어, 근데, 왜? 느낌이 좀 이상해. 어? 은혜야, 해봐. 너 좋아할, 그, 딱, 그거다. 뭘 가져온 건데? 뭘가져오건데뭘 가, 뭘 가, <웃음> 뭘 가, 뭘 가, 뭘 가. 너왜 그러는 거야, 근데? 네. 왜? 아, 돌게. 우 씨. 자, 지느러미, 라사, 아무라이, 라사, 르뭘 <웃음> 대타 있어서 참 좋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가리 따고 내장 손질까지 싹다 있습니다. 자, 깔끔하죠, 깔끔하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어떤 셰프님이 하셨던 그 손질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할수 있을지 솔직히 모르겠는데, 제가 못하면 아마 보고 형이 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보고 형보다 더 잘하니까, 네, 제가 예, 한번 보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같이 있을 때 받았잖아. 아, 오늘 은혜 걸로 하자. 왜? 어, 얘 봐봐. 방금 봤어? 어, 이거 내거 아니야? 이렇게 확인하고 자기 이름써 있는 줄 알고 은혜 꼴로 하자 다네 아, <웃음> 보고요 도망가. <웃음> 살려줘. <웃음> 먼저 중간을 라삭하고 뼈 라인까지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코 뜨듯이 이렇게 가주는 거야. 어디까지? 어디까지하면 이렇게 덜렁 거릴 수 있을 정도까지.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중간 라삭 이렇게 하고 뼈 라인 갔다가 덜렁덜렁. 자요런 식으로 덜렁덜렁하게 중간 중간에 틈을 주는 거죠. 그럼 이거 껍질은 먹어요? 껍질 먹죠. 원래 튀길 때 껍질 다 먹잖아. 아니 너가니까 불안해가지고. 근데 봐봐. 자 결론적으로는 자요런 식으로 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웃음> 여기 여기에 밑간은 제대로.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요 사이사이 다 발라가지고 딱 하는 거지. 아, 이렇게 만져. <웃음> 내가 그 얘기할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웃음> 둘이 나가 삼각대 가져 은혜야 나 삼각대 세워놓고 하게 가시죠 커피 한잔 하고 올게요. <뽜리> <뽜리> <뽜리> 자 여러분 이렇게 하고 반대편은 제가 없어요 보고 형이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아니 다 자르면 안 된다 이렇게 아. 이렇게 어어어. 열어 버려 다 어, 버려 <뽜리> 어? 형 잘하네 낚시 유튜버 아니야 맞아 낚시 유튜버 낚시 유튜버 아니야 아니야 형 지금 착각하고 있어 왜 형이 통발 하는 거 몰라 아 그래 아니야 안봐아내거안봐가렇게해 아싸니까 콜링 님이랑 나온 오우 무슨 편 봤어? 뭐 잡았어 거기서? 믿기 멀었어? 뭐 아니 되게 조용히 하시더라고. 콜리님 혼자 하는 거 봤나 보다 은혜가. 살짝 삐질라 그래. <웃음> <웃음> 아니 어, 막 맨날 못 해가지고. <웃음> <웃음> 못 해가지고. <웃음> <웃음> 뭐 하는 거지? 이러고. 야, 잘하는 거 보여드릴게. 요 <웃음> 잘하네 내가 이거를 어. 해보고 싶더라고 아좀 색다른 튀김이 없을까 하다가 딱 보니까 저 방법이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고 무엇보다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아홉 동가리를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형님 내가 파피오트 한 다음에 되게 있어 보이는 거 하려고 안 나눠 형 파피오트 뭔줄 알아? 파피오트? 파피오트가 뭐냐면 그 프랑스 음식인데 이게 약간 오븐에 넣어가지고막 하는 그런 거야 파피오트 망둥어를 했었거든 아직 영상 안 올라왔어? 안 올라왔어 아나 맨날 보는데 나 은둥이 약간 실패 되는 줄 알고 <웃음> 근데 큰일 났어 지금 비닐이 계속 나와 이거 어떡할 거야 그 오빠 먹으면 돼요 아그래 <웃음> 이렇게 구형 공격해, 도내 괴롭히는지 반응. 반응이지? 잘했어. 구형이한 거,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 잘했지, 잘했지 오, 형, 진짜 잘했네. 오, 이거 잘했다. 이 혀네, 혀, 추베르, 추베르, 추베르. 아니야. 추릅, 추릅. 아. 추룩, 추룩. 나가, 둘이. 자, 이제 밑간을 살짝 해야 되잖아. 저쪽에 형 소금 옷주 있거든. 어디? 왜씻겨 아니, 찾나 못 찾나 보게. 나 아, 알지? 오. 은둥 응. 인정? 근데 저거, 소금 틀렸어. <웃음> 우리가 회의금 하나 둔 거야. 그럼 이거였어. 그렇지. 그래도 잘하네. 저였으면, 여러분, 절대 못 찾거든요. 맨날 은혜씨한테 어디냐고 물어보면 막 밑에 차꾸막이잖아 어. 진짜 형 괴롭 응. 같다 <웃음> 너가스라이팅 <라인트. 웃음> 그럼 형이 이거 루츠루츠로한번 해줘 잠깐만 살짝 긴장했는데 지금? <웃음> <웃음> 보였지? 야, 살짝 긴장했어 안하던 거 시키면 긴장했다고 <웃음> 안하면 <오면서> 바로 <웃음> 루츠루츠 <루쭈루쭈루. 웃음> 이거는 약간 셰프 요리니까 셰프처럼 놔야 돼 어. <웃음>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셋지하고 올게 <웃음> <웃음> <웃음> 야너 되게 귀엽게 때려준다 이렇게 처음에 <웃음> 사이사이에다가 한번 뿌려주세요 나더 과감하게 그렇지 오. 이렇게 조성하지 마나또 아, 나 맞는 줄 알고 볼 항상 힘주고 있어 어. 그리고 반대편에 소금만 하자 잠깐만 아, 재채기 나? 재채기 형 재채기 안 해? 나 괜찮은데? 그흑할끼 <웃음> <이렇게 웃음> 욕한 거 같은데? 아야야니아자 여기는 너무 사이사이 말고 위에만 살짝 뿌려줘 아 근데 소금은 이렇게 뿌려야 된다고 배웠는데 이렇게? 잠깐만 <웃음>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직도 통 더... <웃음> 잠깐만 하고 가는 게 개웃기다 로음로음 해야지 로그로금아 이거 안 하고 싶어 왜? 금방 맞줬잖아로그로그 여기 <웃음> 요게 끝에가 좀 맛있어야 돼 소금 좀 많이 <웃음> <웃음> 저렇게 넣으면 먹을린다고요 뭐 성인병 <웃음> 그러지? <웃음> 성인이잖아 <웃음> 왜 고거 형 우리가 장난으로 괴롭히는 줄 알겠지 여기 대고 있는데 뭐가? <웃음> 대고 있어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하고 냉장고에서 한 10분 정도 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열어 해주세요 이거 열면 맞아. 아, 100% 맞아. 아니 내가 말은 해야 돼. 형이 말은 해야 돼. 아, 너가 말은 이거 하고. 내가 말해. 어, 자, 아, 말안 했는데? 어, <웃음> 그러면 한대 맞는 거잖아, 맞지? 어, 빨리 타이밍. 알았어요. <웃음> 열어봐서. 들어가라. 다 봐서. 지금 딱1 0분 정도 지났거든요. 열어봐서. 있어? 어, 아이고, 뭐 어제. <웃음> 자, 여러분 이제 여기다가 전분 가루를 싹다 묻혀줄 거예요. 전분 가스 있어? 전분 가스가 뭔데? 전분 <웃음> 가루 있지. 어, 우리 감지 전지 다 했어? <웃음> 너감지전지 없으면 가만 안둘 거야. 김은혜 똑똑히 들어. 내가 뺨칠 차례야. 일로 와. <웃음> 일로 와. <웃음> <웃음> 다행이다. 보고 형이 나보다 형이어서 동생이었으면 굉장히 수치스러워가지고 너랑 맞짱 세게 한번들뻔했네니 여러분, 이 감지 전지를 손으로 해가지고 요 사이사이에 다 발라주는 거예요. 오 잘해요. 아, 아요 정도는 아직 아요 어, 정도는 처맞기도 하겠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사이사이에 전분을 싹 조져주고 다시 뒤집어서 자요 배때제도 한번 조져줄게요. 이거 잘해줘야 돼. 안 그럼 기름 엄청 튀어. 태워. 기름 튀어가지고 불나고 불나는 것보다 사실 더 무서운 게 은혜한테 개처하는 거. 어 그건 나도 무섭다. <웃음> <웃음> 여러분 그리고 막 때리고 이런 거다 장난인 거 아시죠. 보고 형도 은혜가 때려도 된다는 거를 보고 형 어머니한테 허락받고 왔다고. <웃음> 형, 맞지? 형 허락 맡았지? 그럴걸? <웃음> 그리고 뭐 살살 때리잖아 자 이렇게 싹다 묻혀줬으면 자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튀김가루를 또 묻혀줘야 됩니다 근데 잠깐만 이제 욕해 어 뭐야? 역시 은혜가 이런 응용을 진짜 잘해 야, 이 응용력 때문에 결혼한 거잖아 응용력? 능능력 때문에 결혼한 들잖형할수 있어? 리얼로다 봐. 해아나 그거 못해 <웃음> 아 너무 <목소리> 바로 포기하지 말고 이거 어. 한번 해봐. 자 하나 둘 셋. 람 람. <웃음> 어, 해봐. 람 라르 루 여기 딱한 줄만 어. 읽어봐. 탄수, 아, 탄수 요리 이거. 라리오르 로리라라 리리리디룸맞네다 <웃음> <웃음> 은혜 씨 맞아요 이거? 모르겠어요. 아, 그럼 한대 때려주시.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아 그냥 맞아. 아, 은혜야 은혜야. 은혜야. <웃음> 자 여러분 이제 여기에다가 요거를 뿌려줄 겁니다. 바로. 치킨튀김가루? <웃음> 근데 발음 좀 늘었다 <웃음> 옛날에 튀김가루 이렇게 했거든? 그 정도 는안자이 치킨튀김가루를 반죽을 만들어줄 거예요 자, 비율이 어떻게 돼요? 비율은 내 롯데로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음. 치킨튀김가루를 다 썼어요 이 치킨튀김가루가 시중에 그렇게 많이 판매하지 않아요 이거 좋은 마트만 가서 팔아야 돼? 그럼 그 좋은 마트 말고 그 외의 마트는 지금 써야 다가스라이 그거 하지 마라 <웃음> <웃음> 자 반죽을 만든 다음에 주문 넣어 빨리 <웃음> 잠깐만 왜 형이 안 넣어? 아, 내가 시킬 순 없잖아 네가 시켜형 시켜도 은혜가 해줄 거야 <웃음> <웃음> 한 번만 <웃음> <웃음> 둘, 셋. <웃음> 정, 정, 정말 감사합니다. <웃음> 지금 조진다는 건 형을 조진다는 <웃음> 거겠는데? <같은데? 웃음> 맞지? 맞아. <웃음> 자 이렇게 다 조졌으면 그냥 과감하게 해가지고 여기에 싹뿌려주는 거야. 근데 지금 형못 들었지? 뭐? 은혜 한숨 소리. 여기 너, 봐봐, 지금 한숨 안 나오게 생겼네. 아니야, 저거는 은혜는 문제가 되지 않아. 왜냐면 은혜는 청소를 좋아하나 이거든. 너 자꾸 이렇게 가스라이팅 시키지 마. <웃음> 은혜씨 청소 안 좋아해. 그래, <웃음> 네 입으로 이건 말해줘. 너 청소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해.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빨리 빨리 이거 봐봐, 봐봐. 말해 식었어, 은혜야 빨리 와, 빨리 빨리, 빨리 와. 이게 겁이 없네. 으이씨 빠. 자, 바로 냄비. 냉찜 뭐야? 난 통. 평가 하나 하자. 자, 냄비 아이야 <목소리를> <목소리를> 야 마지막에 깽 하는 거 어딨어 깽깽그만다죠너왜 이렇게 신났어 아 진짜 <목소리를> 자그리 바로 파이 자 요거를 바로 어자 그러면 이렇게 기름이 달거지면 아홉 동가리를 이제 넣어줄겁니다 자 근데 얘를 넣을 때 그냥 폭 손으로 넣는게 아니라 꼬리를 잡고 슬슬 가면서 이길 거예요 간다, 어, 간다, 어,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왜왜왜 왜, 왜. 우리 일로 가요 여긴 아닌것 같아 줌 때릴게 <웃음> 줌 때릴게 <웃음> 그거 줌 안되는 렌즈말잖아 넣는다 우와 소리 봐봐 전분을 이렇게 묻히면 은안 튀겨요 자 그래서 요렇게 왔다갔다 해주는거예요 어때? 괜찮지? 들거 왔다 꼬리감자 꼬리감자 잘한다 너나 잘하지? 내가 지금 은혜 눈빛을 봤거든? 한번 해보고 싶어 아, 맛있겠지? 느낌이 여기 괜찮은데? 아, 네, 그래 근데 여기 끝에는 어떻게 해? 나중에 이렇게 담그는 거지 아따가리발. 자, 그, 요 정도 했으면, 은 푹, 잠가줄게요. 여기 살 하나 떨어진 거 아니야? 이거? 아, 이건 강정용. 이거 은혜 줄라고. 이럴 때 챙겨야 뺨세대 맞고, 두대 맞고 하거든? 보고용 부모님도 곰팡이시던데. 보고용 보정? 너는 이제 큰일 났어. 너는 장. 죄송합니다. <목소리> 아, 자, 여러분, <목소리> <watering>. <목소리> 요 정도 되면 다된거 같거든요. 자, 바로, 톤오프, 올려버려. 자, 여러분, 이렇서 아홉 동가리 튀김이 완성되겠습니다. 하이튼 어, 이 핥아. 이거, 하이타줘야죠. <목소리> 이 <웃음> 이거 해야 돼 하면서 결국 형이 집발 입지발 시키지 마자 <웃음> <웃음> 여러분 그래서 요를 이제 먹을 건데 사실 그냥 먹으면 조금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소스를 어떤 걸 찍을 거냐 바로 릴리 소스 <웃음> <웃음> 몇 명이 형타가 오는 거야 언어언 <웃음> <웃음> 해야 돼언어 <웃음> <웃음> 어, <웃음> 지금 바로 먹어볼 건데 사실 요거 손님부터 먹여야죠 <웃음> 형 먼저 먹어 지금 안 하는 거래 <웃음> <웃음> 잘안 한대 어 이거 은혜 건데 형뺨 하나 줘야 돼 아니 여기 옆에다 냅둘라고 <웃음> 뺨 하나 줘야 되는 거야 뭐. <웃음> <뺨. 웃음> 여기 있는 분은 여기, 여기. 내가 찍어 먹어봐 괜찮 그치? 바로 한 번. 춥 <웃음> <웃음> 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너무 맛있지? 와, 개맛있는데? 빨리 먹어봐. 빨리 진짜리. 먹어봐. <웃음> 여러분, 우와, 우와, 여러분 미쳤습니다. 콕 찍어가지고. 바로 먹을게요. 추름. 아. <웃음> 아, 망했어. 아. 절지 마, 절지 마. 안 돼, 안 돼, 안 돼. 초베르 <웃음> 장난 아니지 우와 왜 셰프님들이 왜 셰프인지 알았어 왜냐면 식감 자체가 달라요 자, 이 표정이구나 응달라고 하네 지금 야그래야 은혜야 너 이거 강정 한번먹어 미친다 내가 이래 먹었던거 중에 아니 좀 이렇게... 그만해 <웃음> 쓰룩 쓰룩? <웃음> 미쳤지 식감 <웃음> 진짜 미쳤는데 진짜 미쳤지 가지 있어? 조심해. 또 있어? 너 암살 아니었냐? 패트 실패. 야야, 가지 너무 많다. 은혜, 은혜. 배터, 배터, 배터. 왜? 맛이 맛있어? <웃음> 맛지 있어서 안 했는데. 배고 <웃음> <뱉고> 와. <웃음> 괜찮아. 괜찮아 이제? 걸릴까 네. 봐 혹시? 이제 없어? 응. 그러면 소금 부분만 먹어볼게요. 뭐야? 디스너. 아, 슬퍼. 괜찮아? 가지 있어. 저 뭐야 휴지? 방금 뭐 <웃음> 왜 버렸는데? <왜? 웃음> 으으으으으 디스커스팅. 자 그래서 요 소금 부분 있죠. 자 요거 바로 먹어볼게요. 추매르 음, 더 맛있으신데? 진짜 맛있어 여러분 소금에 짠 그게 하나도 안 나요 자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입을 빼야 되더라고 츄르 츄르 와 후라이드 치킨이야 후라이드 치킨 아딱그 느낌이네 어? 진짜 식감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 왜안 먹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어떤 생선을 해도 이렇게 하면 맛있긴 할것 같아 진짜로? 아니 <웃음> 근데 너 이거 줄까? 가시 없는 부분에 줄게 어때? 마음에 들어? 어 다만 조건이 있어 뭐야 슈베르파면 네. 줄게 츄르 어때? 맛있어 리액션 좀더 해줘 너 너무 리액션 심심해 좀더 좀더 좀더 1등이다 <웃음> <웃음>